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우 소장입니다. 예, 2023년 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올해 호랑이 띠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야 내년 창업 시장 과연 어떻게 바뀔까 늘 관심입니다. 어, 얼마 전 서울대에서 야 내년도 이 토끼 띠의 소비 트렌드가 발표됐습니다. 이 트렌드를 중심으로 과연 내년 창업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의 창업통의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공유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3년 개묘년. 야, 개묘년의 이 소비 트렌드 키워드, 열 가지 키워드는 바로 다름 아닌 레빗 점프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점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과연 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업시장 전망, 창업시장 코드 어떻게 바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야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야 경제 상황 자체가 야상류층과하류추만 존재하는 양극화 시대가 첨예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업시장 코드로 보면 저는 빈부창업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최근 창업시장은 야 외국계 사모펀드 같은 막대한 거대 자본들이 우리나라 이 좁은 창업시장을 마구마구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형점포, 대형자본을 내세우는 대형점포 창업과 그 다음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실속 창업, 열평 창업, 나홀로 창업 이런 류에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 시대의 창업 모드, 빈부 창업이 상당히 많이 고차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창업자들은 초대형 창업자들의 시각들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대형 점포 창업과 함께 아주 작은 소형 점포 창업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내년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창업 시장의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23년 두 번째 비즈니스 코드 오피스 빅뱅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요선능역 같은 경우, 뭐 이런 삼성에서 서초까지 테란노상권, 헤 서울역 같은 경우는 뭐 마포, 서소문, 광화문, 전국상권 같은 경우는 전국의 시군구청 상권, 법원, 검찰청 상권 다 오피스 상권 아닙니까? 오피스 빅 직장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사직시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용한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직장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로 그만두고 조용히 퇴사를 준비하면서 독립을 준비한다. 독립은 뭡니까? 결국은 직장인 창업 수요가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대프리랜서 시대. 결국은 내가 독자적으로 자본주의, 생체 리듬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조직에 몸 담을 수 있으면 한발 정도 넣어주겠다. 그래서 창업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 1,500만 우리 직장인들은 예비 창업자군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비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이들 역시도 평생 직장, 이제 직장에서 퇴직까지 하는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 나왔던 파이어족 아 빨리 돈 벌고 은퇴를 빨리 하는 뭐 이런 트렌드가 어 작년 재작년 트렌드 에서도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피스 빅뱅과 관련된 직장인들의 창업시장을 녹화 하는 수요 아마 2023년에 지켜봐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체리 슈머 입니다 결국은 이건 소비자 키워드 인데요 야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은 되게 약가 졌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실속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체리피커 같은, 야, 혜택만 쏙쏙 빼먹는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이런 소비자 코드에 맞는 창업자들의 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분 판매를 한다든지, 매대 판매를 한다든지, 소비자들이 돈 아깝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바로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체리슈머 소비자 이들 꼭공략해야할 수밖에 없는 2023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 인덱스 관계 이 역시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인간관계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아주 친한 사이 그냥 친한 사이 약간 친한 사이 야 별로 안 친한 사이 그냥 아는 사이 뭐 이런 관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릴레이션 관계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패친을 타깃으로 하는 불친을 타깃으로 하는 유튜브 친구를 타깃으로 하는 이런 인덱스를 매기면서 분야별 소비자를 공략할 수밖에 없다 인덱스 관계가 주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트렌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뉴 디맨드. 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면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사실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 지금 2020년을 넘어서 이제 내년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3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반하는 이 시대에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뉴디맨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업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 땡큐지만 아니라면 컨셉전환, 업종전환, 아니면 페어프 재창업, 이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뉴드밴드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는 디깅 모멘텀입니다. 야 디깅. 한쪽만 집중적으로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의 오타쿠하고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만의 특수성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매니아족이 늘고 있다 근데 오타쿠식의 매니아가 아니라 현실 융합형 매니아족이 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업시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니아족 창업이 저는 는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도 창업시장에 너무나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만 동시에 매니아 관점에서 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팬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레니아족 창업 두 번째 잡 창업은 늘 수밖에 없다. 디깅 모멘텀이 주는 창업 시장의 예측 코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알파 세대입니다. 우리는 야쌍파아번 정도의 X 세대, 서태지 세대 알지 않습니까? Y 세대, 그 다음에 Z 세대까지 경험했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인 이 Y세대와 Z세대, 지금 20대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넘은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세대겠죠. A세대라고 하지 않고 알파세대, 즉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중고등학생 10대를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미래에 소비의 주력군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창업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30, 40 창업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30, 40 세대가 바로 10대들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공, 4 0 창업, 직장인 창업 모두 오피스 빅뱅 코드와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이 여덟 들고요. 번째 기술, 여덟, 여덟 번째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야, 선제적 대응 기술. 야, 요즘 VR 시대를 넘어서 코로나 시대가 주는 다양한 기술력의 변화, 이거 역시도 창업시장에서는 잘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뭐 기술 서비스 창업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요즘 외식시장 같은 경우는 푸드테크의 어마어마한 괄목산대한 발전 코드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늘 주목해야 되나하 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홉 번째 키워드는 공간력입니다. 전이 키워드를 보고 야, 이거 2023년 아 정말 중요한 해다.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요. 공간이 돈이 되는 시대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소비에 길들여져서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가지 못하는 제약. 이거 우리 3년 동안 당해봤잖아요. 때문에 공간의 소중함,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비자들이 너무 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키워드로 보면 공간력, 공간의 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창업시장 관점으로 보면 공간 비즈니스 뜬다. 이 얘기를 꼭 해두고 있습니다. 공간이 도는 시대, 그게 외식업이든 판매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나의 공간을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만들까? 그게 도시에 있는 공간이든 시골에 있는 공간이든 시골 비즈니스 전략 이런 얘기 한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시 이 공간 비즈니스는 앞으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창업 공간을 구매력 높은 소비자 공간으로 어떻게 이어 치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창업자가 살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코드다. 공간 여부 자체가 즉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어떤 캐렌시아 공간 우리 들어봤잖아요. 예 스페인 투장에서 야 싸움소가 나가기 전에 잠깐 기다리는 공간 캐렌시아 이 케렌시아 공간을 포함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이런 공간이 주는 비즈니스 코드를 창출해야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수 있다. 기억해야 될 코드입니다. 이 2023년 토 톡... 기회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창업시장에서도 야 피터팬 증후군 같은 늙고 싶지 않은 50, 60, 70 세대가 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대보다 50대, 60대가 인구학적으로도 더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50대, 60대 소비자. 문제는 이들이 지갑이 결코 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의 지갑을 공략할 수 있는 하지만 이들은 늙고 싶지 않은 욕망 뿐만 아니라 야 청춘을 갈망하는 즉 중장년 소비자를 공략하는 5060 타깃의 창업 아이템 너무 너무 중요한 코드란 생각이 듭니다. 뭐 청춘 스토어와 피터 팬스토어 저는 이런 키워드를 좀 내세우고 싶은데요. 어 이런 네버랜드 신드로 이런 늙고 싶지 않은 이 소비력 왕성한 50대, 60대, 70대를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시니어스토어와 청춘 스토어와 50, 60 패션스토어와 이런 테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년 2023년 데뷔 점프라는 키워드로 창업 시장의돈 되는 코드를 좀 설명한다면 크게 보이는 이런 빈부창업, 이 창업 양극화 시대에 이런 대형 점포 창업, 초소형 점포 창업, 1인 창업, 열평 창업. 그리고 메머드급 창업, 이게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평균 실종시대의 창업코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인들의 투자과 연관된 창업시장, 그리고 이런 알파세대, 신세대는 창업자들이라면 늘 관심 가져야 될것 같고요. 공간역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뉴드맨드 관점에서의 컨셉전환, 너무나 중요하죠. 550만 자영업사장님들도 이제는 2023년 버전에 맞는 시즌2 전략 시즌2 경영 이걸 하지 않으면 돈이 안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창업시장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코드는 아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 소비 키워드까지 참조를 하면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어떤 유연성 있는 비즈니스 전략 만들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2023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잘 들으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예, 이 소비 트렌드는 창업 시장과 매우 밀접합니다. 예, 저는 이 소비 트렌드 키워드에 맞는 유연성 있는 창업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면 내년 토끼띠에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듭니다.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를 감안한 첫 단축 계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550만 자영업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세상에 이 판도가 변하고 있는 이 토끼띠에 맞는 새로운 시즌2 전략으로 재무장해야만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창업통TV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는 예,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업통TV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